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는 23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한농연 경상북도연합회 한용호 회장,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한농연 경북연합회 임원단 울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 취임식은 제24대 이임 회장인 권수경 회장과 이임 이사들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패와 이임 이사 재직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고 그게 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참 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수고했다고 많은 감사장도 받고 했는데 참 제가 그걸 받아야 되는 한 그런 또 마음도 가집니다. 사실상 뭐 아무리 그 자리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게또 회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임 회장이 좀 못한 그 부분을 아마 잘 해가시리라고 믿고 아마 한농연 울진군연합회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25대 한농연 울진군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웅열 신임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읍면이사 및 임원단의 소개와 신임회장 회장, 연합회기를 권수정 이임회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새로운 제25대 한농연 울진군 연합회 회장단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의 농, 농민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소통, 행정과 원활한 소통으로 농민에게 실익을 줄수 있는 예, 연합회장으로서 회원, 회원들과 소통하고 농민의 마음과 회원의 마음을 아울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겠으며 농촌에 어떤 활력을 줄수 있는 그런 힘찬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웠을 때 경상북도 한농연에서 많이 와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25대 새로 취임하신 최웅일 회장님은 거의 40년간 이 한농연에 일을 했습니다. 4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한농련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간 또 울진군을 잘 이끌어 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연합회 한농련과 각종 단체들의 연합회를 구성한다 하니까 잘 구성해서 울진군과 또 우리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두 분의 이인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5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회장단과 임원들의 활기찬 활동을 통해 울진군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